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승입니다 애플과 정말 1도 친하지 않은 친 l g 한국기업을 사랑합니다 에어팟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제품을 단 한개도 사용하지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어, 사용해본 경험도 거의 없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 없네요 뭐, 컴퓨터도, 네, 컴퓨터도 다피시기만좋아시고 예, 예. 예. 코드리스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바로 애플 에어팟이고 마침 저희 아이폰 음. 이제 신제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거의 관심이 없으시죠? 뭐뭐 뭐, 알게 뭐야? 이런 <웃음> 뭐, 뭐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애플 따위 음. 예. 편승해보고자 음. 맥프로는 관심이 좀 있었는데 맥프로요? 이번에 나오는 거아 이번에 장관. 나온 거 아, 너무 비싸서. <웃음> 6,000불부터 시작이 뭐야, 이게. 그니까. 근데 만약에 그 돈이 있으시면. 네. 그걸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중고를 일단.. 중고가격을.. 중고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어, 음, 중고가격아좀한 음, 한 1년 지난 다음에.. 아, 아. 상도를 지나치지 않는지.. 에이, 그럼요 네. 애플 제품이랑 별로 안 친하시니까 또 애플만의 그런 장점들이 있긴 합니다 뭐 있겠죠, 쓰니까 아. 아. 쓰겠죠, 그럼 자, 이게 지금 에어팟 1이고 예? 더 아. 큰데? 아, 아 이건 케이스를 따로 씌운 겁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이 되는 케이스를 씌운 음, 음, 음, 에어팟 1 음. 음.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에어팟 2 근데 어디 뭐 원이라고 2라고 써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헷갈리면 어떡해? 저도 제게 아니라서 <웃음> 한 적이 저쪽 들어가 있고 <웃음> 그럼 어떡하지? 아 그래서 오늘 실제로 원이랑 2랑 네. 좀 비교해보고 네. 소리는 또 어떤지? 네. 그 다음에 사실 에어팟이 가격이 또 만만치는 않잖아요 이게 얼마요? 20만 원 미만일 거고 음, 음. 그 다음에 이거는 2가 20만 원 초중반 정도 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웃음> 오 보셨어요? 자동으로부터 자동으로 응? 뭐가 안되 연결 음... 그러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바디 oh, 미... <웃음> <buddy and me. 웃음> 야! 애플! 애플 집어쳐! <웃음> 충전이 다 됐나? 이차지도 연결 됐다 어 됐다 음. 프로듀서 디케이 채널에서 빌려온 거라서 아, 좀친데레네요연 상태에서 아마 눌러야 되나 봐요 아, 아, 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붙고 네. 네. 더 신박한 거는 아이패드랑 음, 음, 맥이랑 다 쓰잖아요 네. 지금 이걸 연동했기 때문에 네. 다 떠요 모든 기기에서 뜨면 뭐 어떻게 돼요? 따로 이거를 설정해 줄 필요 없이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 소리를 갑자기 에어팟으로 듣고 싶다 아 그거 가능해요? 바로 음, 네좀 위험한데? 왜요? 동기야, 잘 됐고요. 네. <웃음> 어떤 추천 거죠? 한번 해주세요. 아, 추천할까요? 네. 저희 보관함을 보시면 요새 누구 걸 작업하고 있는지 아. <웃음>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제 클라이언트도 있네요. 더XX의 레플리카라는 곡. 생각보다 점은 많은데요? 제 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애플 제품이.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아, 겉으로 돌아서 음. 착용감 좀 되게 불편해요. 예, 예. 안쪽으로 넣으니까 점이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예, 예. 뭐초고미대나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빵 터져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답답하죠. 네, 예, 뭐. 살짝. 음. 확실히 저희가 이때까지 코드리스 제품도 리뷰했던 거랑도 되게 많이 음... 다르죠. 네, 예, 밸런스가 오, 오. 다른데 많이 그죠? 아0만원 예. 어, 후반대의 가격이라고 치면 저는 음질로만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애플 쓰시는 분들은 충성도도 있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음. 쓰실 수도 있는데 음질로만 보면 예 되게 밑에 저 부스도 돼 있고 에이. 위에는 많이 없고 예예. 예. 착용감 별로 안 좋고 네, 이게 떨어질 것 같아. 그죠, 아, 되게 불안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이거, 그죠, 네. 것 같아. 이거 술 먹으면 100% 트 잊어먹는다, 이죠? 길가다 잘 보라고 한짝씩 <웃음> 한짝씩 있으면 뭐한 짝씩 한 짝씩 있면뭐할 거던데? 아니, 한짝 주었는데 아 있죠. 아, 아, 아, 아, 아, 어. 대신에 애만 두번 줄거나 아만두번 아, 줄거나 아, 아, 아. 그래, 그러면 뭐 중고 나라에서 교환하는 거맞기 하고 대신에 이게 기가 막힌 건 음. 통화 품질. 아. 통화 품질은 정말 끝내줍니다. 누군가한테는 위험할 수 있는 그 동기화 기능이 음, 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편할 수 있다는 거. 음, 음. 네. 이제 에어팟 투로 넘어오면서 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졌단 말이죠. 아, 더 비싸졌어요? 네, 한 4, 5만원 정도. 아무래도 음... 신제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무선 충전 기능이 더 이제 들어왔고, 음, 음, 음, 뭐 이제 음, 음, 그런저런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에어팟2도 역시. 뚜껑을 열면 자동 연결. 음... 아, 착용감은 똑같네요. 이거는 원에 비해서 저음이 좀준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인 느낌은 어쨌든 좀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나요? 음.. 원보다는 밸런스가 그래도 얘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저음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더 들리잖아요? 음, 네원하고투놓고 보라 그러면 수가 홀라 안 돼요? 원에 비해서 그렇고 다른 그쵸. 뭐 코드리스들이랑 비해서는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귀에 이렇게 뭔가 딱 <웃음>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넣어놓고 아, 돌려보게 되고 넣어놓고 너무 폭력적인데 디자인이? <웃음> 어? 야내내거다 맞춰 막 이런 느낌인데? 어 역시 그, 락코네 형님 스타일이네. 어락혼네 <웃음> 들어갔을 때마다. 밸런스도 소리나 다 틀려지니까 달라지고 어, 저는 못쓸것 같아요 이거를 혹시 근데 뭐... 음질적으로는요? 뭐가 뭐가 이렇게 없죠? 뭔가 없죠? 그래서 사실 에어팟2를 조금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요? 어느 정도까지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웃음> 오셨어요? <웃음> 이렇게 당하면 이런 기분이 뭐요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중고나라에서? 아니 중, 중고 말고 <웃음> 직구로 블랙프라이데이 때 <있대>. 광군제? 중국에서? <웃음> 짝퉁입니다 <웃음> 이거요? 예, 네. 투가 아니라? 나은데 원.. 질퉁보다 <웃음> 그러면? 뭐야? 뭐.. 진짜로? 아 여기 뭐 애플이라고 안돼 있으니까 아 뒤에 여기 텍스트도 없고 얘가 불이 조금 더 밝나? LED가 조금 더 크네 근데 음질은 짝퉁이 훨씬 났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와.. 멘붕 <웃음> 방금지에서왜 우선 는지 알겠잖아 <웃음> 코드를 썼잖아. 한 7, 8만원? 짝퉁인데? 3만원대. 여러분 이거 사세요. <웃음> 이거 아니, 살 그, 바에는. 이거. 명백한, 음, 음. 진짜 명백한 불법이죠. 아예 진짜 카피예요그러네 음. 아예 대놓고 카피니까.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안에 음각이 좀 달라요. 네. 안에 글씨가 에어팟에는 실제로 있고 이 음. 예. 없네 짝퉁에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어. 웃기다. 어, 어. 와 근데. 북한 짝퉁이 에어팟보다 소리가 <웃음> 좋다. 좋던... 니아 <웃음> 웃기다. 와 진짜 놀랐네. 얘기를 안 해주고 시작했거든요. 을 저는 어저께 속았어요. <웃음> 본점에서 속았구나. 본점에서 속고 아. 지금 <웃음> 내리 사기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DK 형이 네. 자기 거 방송 일요일에 내보낼 거니까 음음. 메타 형님이 그 방송 음. 보시기 전에 미리 속이자고. 아. 아. <웃음> 그래서 오늘 본점 사장님 <웃음> 토요일인데 급하게 <급박이> 모셔가지고 <웃음> 이거 찍으려고 출근하셨어요. <웃음>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이런 웃기겠다 어떤 거요? 예 아이브 짝퉁 있는 거예요. 아이브. 어. 에. 그래서 짝퉁끼리. 모든 모든 짝퉁끼리야. 아이폰도 짝퉁으로요. 해 토끼도 다 연동이 모두, 되는 거야. 모두. 저. 어, 어 메이드 차이나 때. <웃음> 와 애플 잡아먹겠는데? 아그러니까 <웃음> 네. 뭐야 이거 구분법을 아, 알아두시는 게 네, 좋겠네요 네괜찮것같아 그렇죠? 작년에 네. 일 때문에 중국을 한 다섯 번 정도 갔는데 네네 대륙 가면 재밌는 거 많거든요 랜드로버 짝퉁도 있고 <웃음> 자동차 짝퉁 있어요 어, 자동차요? 네 그것도 그러면 되게 웃기겠네요 BMW를 음, 카피했는데 음, 음. BMW보다 더 빨라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칭다오에 네. 아, 맥주 아시죠? 칭다오 청도에 맥주를 먹으러 갔어요. 네. 거기에 공장이 있거든요. 칭다오 공장이. 아, 청도 공장이. 네. 네, 그래 가가지고 이제 맥주 한잔 먹고. 네. 네. 동네 이제 구경 좀 하고 네. 건널목에서 길을 건널라고 딱서 있었는데 이제 파란불이 딱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걸어가는데 뭔가 옆에서 이상한 거예요. 옆에서? 응. 네. 옆을 봤어요. 차가 저랑 같이 건널목에서 횡단보도에서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차라리 나란히 <웃음> 나란히 <웃음> 나 나만이 건너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중국 되게 좋아해요. 자주 왔다 갔다 네, 다녔었잖아요. 그리고 네. 좀 근데 이제 큰 도시 다녀서 그런지. 저는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식도 워낙 좋아해서 아우, 중국 음식들 좋아해서 아. 아, 기가 막히죠 가끔 그런 거 겪을 때면 참 저세상 텐션 같은 <웃음> 와 <웃음> 얘가, 아무도 해서. 어, 차와 같이 이걸 건너고 있다니 <웃음> 같이 건너다가 얘가 오른편으로 턴을 했어요 아 심지어 우회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너다가 턴을 하면 네. 역주행이잖아요 <웃음> 역주행을 3미 정도 하고 코너로 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길을 건너실 땐꼭 네. 좌우 살피시고 신호등을 믿지 마세요. 자, 오늘도 이 쉬는 날까지 저에게 속아주시러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웃음> 오늘 방송도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비였습니다. 김현승이었습니다. 형한테 반납할때 아내거 바꿔서 반납받아야 <웃음> <웃음> 거아내는 구별하기 좀힘들것 같은데 아 들어오면 알겠다 아 요새 잘 안쓰시는거 같은데 <웃음>